자 오늘 미로키 MC판 CCS55 원형톱,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담장을 쭉 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있는 방부. 다시. 머리 연필을 왜 꽂는 거예요? 아, 이거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야 좀 뭔가 목수 같잖아요. <웃음> 이 정도 쓰는데, 이 정도 디테일을 살려줘야죠. 아... 자, 아무튼 각설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3m60짜리 각재거든요 이거를 1 m 다오일테을 칠해서, 저희가 이걸로 하나하나 잘라서 그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전에 이제 저희가 한 절반정도 진행됐을때까지는 유선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르다보면 이 선이 이렇게 당겨있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은 양이 얼마 안됩니다. 원래 이만큼 잘랐거든요. 한번에 한 번에 귀찮으니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선 이렇게 당겨져요. 줄짧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가요. 나도 모르게 팔을 뻗다보면. 네. 그러다보니까 키스가 자꾸 틀어지고 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충전원가지금 배터리까지 포함한겁니다. 이렇게 들고 할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보통 원형톱 같은 거 하실 때 사고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런 레버를 당기기만 해도 이게 돌아가요 웅! 돌아가요 보통 이러나 이러고 이러거나 이런 상태에서 이걸 닫기만 해도 바닥에 있는 거를 올리면서 웅!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이런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안전레버를 보이시죠? 안전레버 안전레발 한번 누르고, 손을 잡아준 다음에, 뛰셔도 돼. 그죠? 그 다음에 안전레발 뛰셔도 됩니다. 네, 안전레발을 반드시 한번 누르고, 요걸 다... 눌러야지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왼손, 오른손 다 있습니다. 왼손잡이분들도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분들도 레를 누르고, 다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음과 동시에 멈춘다는 거. 이게 진짜 안전한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품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그네슘 가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가이드 눈금 보이시죠? 눈금 보이시죠? 눈금 요게 굉장히 선명합니다 다른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흐려요 안 보여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런 디테일을 좀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 제품 리뷰할 때 요거 말씀드렸죠? 그 하는 거 말씀드렸죠? 요런 디테일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공부를 아는 사람 실제에서 많이 써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했고 제품에 참여했다라는 게 여기서 느껴질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보였습니까? 너무나 스무스하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영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날이 돌아가는 쪽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잡아놓고 요 안쪽 홈 쪽으로 이렇게 통과하시면 정확하게 잘립니다. 제가 이 많은 작업 중에서 왜 오늘 면이 리뷰 영상을 찍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각관을 183으로 자른 거예요. 이게 3m 66이 나오더라고요. 딱 정확히 반이면 183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183으로 작업한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높이가 높아진 만큼 밑에가 뜨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맨 마지막에 이쪽에 집이 들어가는 이쪽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기야 울지 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높아요. 다른 거하고 다 똑같이 잘랐는데 이 대문은 저희가 대문 사이즈에 맞추다 보니까 이 각관이 남습니다. 2m 84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다 똑같으면 상관없습니다. 왜? 짧게 자르면 되니까 자이쪽으 여기 보시죠. 여기또 짧아요. 그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 저는 여기를 높, 높이를 맞춰서 할 거예요. 밑에가 뜨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네, 이쪽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피스를 박으면서 하나하나 밑에 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 밑에 높이가 일정하게 줄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하나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선톱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시면 이걸 가져가서 자르고 가져가서 자르고 가져가서 자르고 하셔야죠 근데 보선톱이 있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여기서 대보고 여기서 대보고 어한이 정도 남네 싶으시면 여기서 그냥 바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서 바로 자르시면 이게 너무 편한 거예 그리고 가볍고 그래서 제가 이 미러키 원형톱을 추천하는 이유 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편합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여기서 주위에서 보셔야 될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소리가 너무 조용하니까 여러분들 입고 계세요 이거 임팩트 드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임팩트 소리 들으신 분 보통 이런 아연과 꺼내먹을 때나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나다다다다다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 거예요 팍팍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빠졌다 갔다, 빠졌다 갔다, 빠졌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게 나사가 이탈되는 거거든요 뒤에서 때리기 때문에 때리는 충격 때문에 턱턱턱 턱, 턱 하다 보니까 이 나사선도 마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오일펄스 방식이라고 임팩트 할때 손에 무리가 또안 가고 진동도 거의 안어집니다 네, 정말 조용합니다 목재 박는 거랑 이런 아연각관에 박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목재 박을 때는 솔직히 별말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면 목재는 잘 들어가니까 근데 이런 금속재, 아연각관 같은 거에다 박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작업성에서 왜냐면 조금만 이렇게할때 상관없겠죠 좀덜하겠죠 근데 이렇게 바히나 이렇게 바꾸면 확 편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임팩트에 서 임팩트가 팍팍 칠때 여기에 나사가 이밑트가 나사에 자꾸 빠집니다 팍 그러다 버릴 것 같아요 여기 나사선을 자꾸 놓게 되고 드릅 드릅하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오일펄스 방식이라서 이 임팩트 진동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결국 진동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이런 힘도 적어진다는 거예요 작업할 때 훨씬 편합니다. 고소작업, 선장작업 이런 자세가 좀 불편한 작업할때한 손으로 작업하잖아요. 이런 작업할 때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있어다 여기가 이제 저희 상품을 다가좀 주셔도 요 보십니까 네, 전부 조각조각이합판이다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얻어온 겁니다. 앞전 리뷰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합판 가격이 비쳤습니다 요거 합판 하나가 34,000원 36,000원입니다. TVT짜리. 근데 여기다 한판만 깔면 한판값만 뭐 5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이게 렇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쓰시던 거를 밑에는 안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런 까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마감 때문에 이런 이제 그나마 원장의 합판을 사와서 하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또 창고의 건물들에 이런 기둥들이 있어요. 자면해,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짧다고 하겠다고 싶은데 보이십니까? 여기 이만큼 뜨죠. 여기도 여기도 맞아야 되는데 여기도 안 맞고 이쪽을 맞추면 여기가 뜨고 여기를 맞추면 여기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맞춰야 되는데 이만 이만큼 따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따르려고 또리선 끄내고 쭉 끌고 와갖고 또 꽂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게 창고를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전기도 없습니다 그럼 또 릴선 뭐 몇십미터짜리 릴선을 사서 또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미러키 M18 FBJS 직소입니다 리뷰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럴 때 바로 직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코너따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딸때 보면 여기를 몇 센치 몇센치지 감을 잡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요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요면 있죠. 만 만나, 만나는 면, 요 만나는 면 직선면을 딱 대시고, 딱 대시고 여기다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한쪽 면에 체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중면에 넣고, 그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꼭지점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렇게 직각자 같은 거하실 거예요. 이렇게 직각자 같은 거 그죠? 중딱에고 여기다 딱 대시고 직각자 대시고 딱 그시면 됩니다. 여기도 직각자로 딱 대시고. 딱 그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여기 창고 아니잖아. 정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하판을 들고 또 다시 나가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정비가 이제 돼가지 근데 충전 직선을 보시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각도 하나만 있습니다. 또 다시 각도를맞추면 이렇게 맞추세 자, 보시죠. 이거 작동하시고. 이가막게잘 놨죠? 딱 맞네요 응.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미러키의 이렇게 FBJS 하나 특장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여기도 요기, 흔잡이거든요 요걸 잡고 이렇게 하고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 너무 편합니다 저희가 지금 직선만 작은 걸 보여드렸지만, 원형을 작업하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굴곡진 부분들 있죠? 굴곡진 부분들, 연필 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셔가고 요걸 넬만, 바닥에 잡을, 이렇게 잡을, 잡고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내려놓고, 뒤만 살짝 보여주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양이 한번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 제품 그 곡선들 을 한번, 하는 것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곡선 있는 부분들, 어떻게 따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A입니다. A, 이게 오토거든요. 보시면 1단부터 6단까지 속도 조절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A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처음에는 얘가 천천히 왕복 운동을 합니다. 근데 닫고서 모제에 딱닫고 썰리기 시작하는 순간 RPM이 확 올라와서 떨어집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소리로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보셨나요? 이렇게 원형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 정도인 냐면 올려놓고 그냥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틀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어떠한 모양도 짤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직수에서는 볼수 없는 정말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동 공구 3가지 리뷰를 진행을 간단하게 진행해봤고요 물론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걸다 보여드리겠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창고 짓는 것들도 아직 마무리가 안돼있으니까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다그닥 일상 영상 올릴때 아마 이 공부들이 계속 고출될 겁니다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뭐, 한번 뭐 협청 받아서 이벤트 받아서 진행하고 안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저희는 내구성 끊지게 공유를 할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리뷰는 저희가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이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 제품들 의 특장점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디팩 드라이버, 그 다음에 집요 원형톱 이세 가지 정도를 갖춰보시면 웬만한 건다 됩니다. 보통 시골에서 많이 쓰는 게 담장, 울타리, 그다음에 데크, 아니면 뭐 농막, 창고 이런 거 지으실 때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세 가지 정도면 거의 다 가능합니다. 아, 무슨 뭐 각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은거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런 각광들은 보통 칫수 정도만 잘 재놓으시면 그 배달하는 업체에서 다 자를 수 있습니다. 또는 잘라서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할수 있는 것들은 이세 가지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는 항상 기본으로 갖춰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역교에서 이제 더 좋은 제품들이나 신제품들든가 다른 제품들이 출시되면 저희가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당입니다. 보고 계셔도 되겠네. 네. 자, 달걱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